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에코프로 중장기 회원 사치님 수익입니다. 400% 2억 가까이 수익 에코프로 BM도 1,400만원 수익 평단은 9만원 후반대고 여기서 역배열 돌파 초입구간에서 재매수 하신거네요. 6만원 눌림추천드렸고요 15만원 돌파추천드렸고요 하한가 나왔을 때 22년 1월에 이때 사치님께서 비중이 꽤나 있는데 큰일이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때 당황하지 말고 기회니까 걱정하지 마라 매수할 기회다 강력 강조드렸습니다 이제 9만원에 눌림 매수하고 물리셨던 분들도 추매 안해도 결국 올라오겠지만 추매하는게 낫다 6만원에 추매 신규사인 같이 드렸고요 최근에 2월에는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질문이 있었는데 이때 질문을 주신 거죠. 매도 시기는 알 수가 없다. 그냥 역대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이 없어서 쭉쭉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 이탈 전까지 홀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00%까지 홀딩을 잘 하셔서 2억 수익을 내고 계시고요. 분할 매도 하고 남아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실제 수익은 훨씬 더 크실 겁니다 에코프로 오늘 기준으로 5장에 마이너스 15% 급락이 있었죠 하지만 여태 그랬듯 11선을 여전히 지켜주면서 다시 반등이 나와줬고요큰 추세도 이탈이 없고 현재 보유자는 계속 동일하게 11선 1차 지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고점에서 이 회색 박스 유지가 되고 있고요 2월 9일에 추세 매매 예시 종목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였습니다 추천을 8000원대에서 드렸고 쭉 추세 타고 올라갔죠 한번 이탈이 나왔을 때 이때 하락시 분할 매도를 하면 되는거예요 수익권이 워낙 크다면 여기서 대응 안하고 계속 홀딩도 가능한데 좀 보수적으로 볼거면 혹은 평단이 높다면 여기서 1차 대응은 해줘야 되는 거죠. 뭐 크게 추세이탈은 나오지 않았던 구간이고 여기가 주황색깔 원 구간 아직도 고점에서 추세가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 조금 이탈이 나오긴 했지만 현재는 여기 보라색깔 수평지지 중요하게 보시고 살짝 역배열로 빠지는 거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네요 이렇게 하락시 분할매도 하는 구간들 체크하고 에코프로나 다른 추세타고 있는 종목에 대입을 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에코프로BM도 에코프로랑 같은 타점에서 추천을 드렸고 에코프로가 먼저 강세를 보여주고 에코프로BM도 후발로 순환강세 오늘 크게 또가졌고요 얘는 추세타다가 21선에서 반등 한번 나왔고요. 큰 추세를 보고 대응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1차 매도를 할 수가 있었던 구간이고 종가상 21선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역시 뭐 매도 없이 홀딩도 가능했던 구간입니다. 앞으로 21선 1차 지지보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위로 볼 거면 오늘의 시가 1차 21선 2차 보라 3차 대응하시면 되겠죠. 다음 더구전자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인데 무료도 같이 드렸습니다. 무료 주황색깔 추천드렸었고 최대 90% 상승 나왔고요. 얘도 추세를 쭉쭉 타고 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추세매매 하시면 되고요. 다음 코스모화학 코스모화학도 15,000원 부근에서 추천 25,000원 부근에서 돌파 추천드렸고 목표가는 5만원 5만원 초과도 따라 나왔죠 코스모 진소재 얘도 같이 추천드렸었고 코스모 화학을 더 강조 추천드렸는데 코스모 화학이 더 먼저 크게 갔다가 코스모 진소재도 비슷하게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이거는 1봉이고 코스모 화학은 살짝 추세가 꺾이면서 고점 박스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만약에 이 보라를 이탈하게 된다면, 쌍봉 이탈 나오면서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경계를 하시고, 그리고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 반면에 코스모 신소재는 여기서 박스 보여주다가 돌파하고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간. 이 구간이 현재 코스모 화학과 유사한 쌍봉이탈을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고 여기리탈하게 되면 큰 조정 생각해야 되는 거고 지키면 이렇게 올라간다 얘는 지금 기존에 박스 상단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뀌니까 여기 여기 1차 2차 지지 보시면 됩니다 다음 환농화성 이것도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고 최근에 월봉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타점 언급드렸고요 기존 타점 이때는 바로갔고 이때는 밀렸다가 갔고 여기 아까 앞에 알려드렸던 월봉 역별 돌파 초입자리 여기랑 같은 타점이었죠 다음 셀바스 AI 얘도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하고 추세 쭉 크게 최근 고점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회색 박스이기 때문에 회색 박스이기 때문에 노랑 돌파하면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여전히 매수 가능하고 홀딩 가능하다. 결국 셀바스 엘스케어 커플링으로 크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또 박스 돌파 역대 신고가 경신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기존의 저항이었던 자리가 이제 1차 지지, 다음에 2차 지지 이렇게 크게 보면 되는 거고요. 다음 이지 월봉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 크게 올라갔고요 계속 요런 타점에서 추천을 하고 크게 올라가는게 많이 있죠 이 경험치를 여러분들이 잘 쌓고 매수 타점 잡고 잘 잡아놓고 찔끔먹지 말고 최대한 크게 먹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셔야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다 다음 클리노믹스 이게 매물 소화라고 말씀드리면서 장중 박스 돌파할 때 주차원 드렸고 장중상한가 찍고 하락이 나왔고요. 어, 이때 종가에 신규나 추매는 8000원 밑까지 기다렸다가 하라고했습니다 파동이 큰 자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파동이 컸죠? 큰 자리였기 때문에 눌림매수를 좀 크게 잡고 드렸고 이때 기준으로 37%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고점 만원 부근 또 돌파 실패를 하면서 또 크게 윗골이 남기고 마감을 했고요. 만원 돌파하기 전까지는 계속 큰 박스 매매하시면 됩니다. 다음 유로메카 여기서 박스 보여주다가 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죠. 240%까지 올라갔고 역시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 이후 큰 추세 지키고 반등이 나왔던 타점도 복습을 하시고요. 여기도 역별 돌파 초입자리 여기도 역별 돌파 초입자리 주요하게 한 번, 두 번, 세번 역별 돌파 자리가 있었다. 타점 복습하시고요.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4만원 눌림 매수 체결 안되고 올라갔고 이후에 어 늘상 추천하는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하고 하루만에 아루만의 이틀만에 24% 급등 이후도 또 빠지다가 같은 타점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90%까지 올라갔습니다 고점이었는데 여기서 또 90% 올라갔다 다음 라운 탭전고 돌파 추천 주였고 상한가 다음날 또 추가 상승 위세 아이 탭 레인보우랑 같은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이때는 놓쳤고 이때 추천드리고 바로 당일상한가 또. 고점까지 조금 올라갔다가 맞았고요 추천하는 타점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항상 그쵸? 액벨 돌파 초입자리 제일 많이 주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대한 경험치를 높이자. 다음 3월 22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초록뱀 ENM 관리종목 해제라서 상한가까지 갈수 있는 큰 호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반짝 상승 주의하자고 했죠. 상한가까진 가지 못하고 고가 21%, 종가 3%, 마이너스 3%, 정석 반짝 나오면서 또다시 박스에 갇혔습니다. 시간의 상한가였고, 다음 뉴로메카 시간의 상한가얘도 적자 지속 종목인데, 감사보고서 제출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급등이 나와줬고 오늘의 시가 46,300원 그리고 저가 오늘의 시가와 저가를 1차, 2차 지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워낙 고점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신규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얘도 정석 반짝. 다음 피플 바이오 기술 이전 계약으로 고가 17% 종가 마이너스 1% 정석반짝 나왔고요 480에선 안착을 또 실패를 했네요 장중 돌파는 두번 했지만 종가상 안착은 실패를 했고 요때 네, 정배열 구간에서 반복추천드렸었고 14,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얘도 정석반짝이 나왔고 다음 NSN 시간의 7% 감사보고서 제출로 고가 27% 종가 19% 윗골이 살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상승 마감을 한 편이고 음, 동전 주니까 관심 끄고 이전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는 구간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빠지는 구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빠지면 분할매도 하면서 전량매도 챙기시고요 이거는 수익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손실 보고 있는 분들도 동일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아요 만약에 또 제자리까지 빠지면 여기까지 내려면 오 이게 올라온 의미가 없으니까 차라리 급등을 해줬을 때 손절을 하고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낫죠 감사보고서 적정이라고 해서 이게 재무적으로 개선이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잠시 위기를 넘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적정이라고 해서 어, 재무 완화 판정을 확실하게 받는건 아니다 다음 KPF 시의 5.8%였고 로봇 관련주 감속기 분야 고가 12% 종가 3% 정석 반짝 나왔고 어, 종가상 박스 상단 안착은 실패를 했네요 다음 DDM ENF 반짝 비엘팜템 짧게 반짝 규렉소도 짧게 반짝 대안과학은 좀 크게 반짝했고 HB 테크놀로지 반짝 이수화학이 시간의 3.4%였는데 2년 연속 급자 나오고 에코프로비엠에 전고체 배터리 소재 시제품을 공급했다 이 뉴스로 크게 반짝 장중상한가 가까이 갔고 고가 29% 종가 22% 윗골이 달긴 했지만 그래도 낮은 확률로 크게 상승 마감을 했네요 미코바이오메드 박스 내에서 반짝 SBB테크 도 로봇 감속기 관련주죠 반짝했지만 역대신고가 유지해주고 있고 다음, 조일 알루미늄. 얘도 시외 2.8% 였는데, 고가 17%, 종가 4%로 크게 반짝했고요. 요 때, 이 꼴이 빠져도 계속 더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보면 박스기 때문에. 상승했던 이유는 러시아의 자원 무기화, 천연가스 다음은 알루미늄, 알루미늄 관련주 강세 이유고요. 다음, 나머지도 다 반짝 나왔네요 오늘 크게 상승 마감한 종목이 낮은 확률로 이수하학 NSN 유로메카 SBB테크 뭐이 정도고 정석 흐름이 나와준거는 초록뱀 ENN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시초에 튀었다가 크게 빠지는게 정석이기 때문에 시초에 추격하다가 물리는거 늘 경계를 해야 된다 매도를 잘 해줘야 되겠죠 다음 3월 23일 시간에 특징주 역시 감사보고서 제출로 상승이 많이 있고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하락이 많이 있습니다 하락 종목은 역시 동전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산 네트워크 상한가 감사보고서 제출 적정 자, 감사보고서 제출로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감사보고서 적정이라 투자했는데 상패위기가 나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감사의견 적정이라고 해서 재무 우량 기업이 아니라 그냥 잠시 위기를 넘기는 것 뿐이니까 감사보고서 강조사항에 계속 기업 불확실성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기사와 본문 좀 정독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에도 남겨놓을게요.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많은 정보들, 뉴스 주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고 현재 감사 보고서 제출기한 지났는데 미제출한 기업들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카톡방 오시면 이렇게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입장하시고요. 자산 네트워크스 월봉 자, 역배열로 쭉쭉쭉 빠지는 자리 최근까지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을 하면서 신저가 만들어졌고요 신저가 자리에서 감사보고서 적정으로 상한가 상한가로 4천원 가까이 올라왔네요 4,000원 자 어제도 초록뱀 E&M n 적자 지속 종목인데 감사보고서 적정 나오면서 시간의 상한가 그리고 다음날 제가 상한가까지도 갈수 있다고 했는데 고가 20% 찍고 반짝 나왔죠 이렇게 재무가 워낙 안좋았던 종목들은 재무 위기를 넘기면 20% 이상 급등이 좀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하지만 반짝 조심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20% 정도 올라가주면 4,300원 정도 장기 입평 121선 정도 도달해줄 수 있는 수익구간이 나오긴 하는데 시초에 갭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먹을 구간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은 이전처럼 121선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 만약 이런 식으로 맞고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자리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본전 생각하지 말고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회비용 살립시다. 121선 4,300원 위로 종가상 안착을 해야 다음 5,000원까지 이제 전고점 구간까지 다 시도를 해줄 수 있는 거고 맞고 떨어질 확률이 크니까. 음, 과감한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초에 시가나 아, 분봉에 시가나 저가를 희탈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대응하시면 돼요. 근데 시가를 지키고 올라간다? 그럼 계속 홀딩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초록뱀 E&M 어, 어제 같은 이유로 고가 20% 종가 마이너스 3% 제자리까지 그냥 빠져버렸죠. 분봉을 보시면 자 시가 3,250원 여긴 이탈할 때 분할 매도 혹은 전략 매도를 선택을 했어야 한다 갭으로 상승이 나왔죠 시초 이렇게 팍 튀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시작점이 여기니까 고가 7% 추격을 시초했다 한들 먹을 구간은 딱 7%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 구간에서 추격하다가 놓쳤으면 고점대비 하루만에 마이너스 24% 어, 진짜 개같은 여기 나오는 구간이죠 요 추격했더니 종가는 여기야 하루만에 마이너스 20% 어, 요런걸 제가 항상 경계를 하자고 시간의 패턴 알려드리는 거고요 CTK상한가 오늘 바이든이 플라스틱도 90% 친환경으로 전환 추진한다는 뉴스가 있었고 썩는 플라스틱, 플라스틱 관련주 종가에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라고 매수 가능하다 알려드렸고요. 이전에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그리고 현재 같은 자리죠.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박스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 가능 드렸고 바로 시간의 상한가가 나와줬네요. 하지만 시간이 상황가기 때문에 일단 반짝은 주의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 월봉, 역배열 돌파 초입. 일봉, 일봉도 역배열 돌파했던 자리고요. 121선 회복하는 구간. 이전에 요게 제가 다 매물 소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도 추천을 한번 드렸습니다. 바로 단기에 20% 수익 주고, 어, 뒤에는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 이탈을 했다가 다시 회복을 한 자리에서 시간의 상가가 나와줬네요 7000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요부분이 이제 기존의 박스 상단 저항과 241선이 겹치는 맥점이죠 7000원 종가상 안착이 가장 중요하다 자, 맞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맞고 떨어지면 다시 요 가격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요렇게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종가상 7,000원을 안착해 준다면 다시 7,000원 중후반까지 무난하게 올라올겁니다. 또다시 4 8일선 7,700원 정도 안착하면 본격적으로 추세전환 시도를 보여줄거고요 이렇게 역별 끊고 박스 구간입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박스고요 작게 보면 이렇게 박스. 다음 세린비 n 지 얘도 같은 플라스틱 관련 주고요. 얘는 여기서 역배열 돌파 조입자리 역배열 돌파 조입자리 동일하게 종가에 매수 가능하다 알려드렸는데 얘는 시 l 로 2% 상승 나왔고요. 최근 박스였죠.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 이탈하고 다시 회복 역시 121선 회복을 했고 얘는 종가상 2800원 정도 안착이 중요합니다. 안착하면 힘이 강하게 붙을거고 실패하면 이렇게 박스 크게는 요렇게 박스 최근에 상한가 시가 지키고 반등이 나왔고요 1차 지지 2차 지지 다음 부산주공 상한가 감사보고서 제출 월봉 역배열로 쭉 빠지면서 동전주 됐고 신저가 찍었네요 1봉도 역배열 지속이 나오고 있고 여기를 끊고 올라와줘야 되는데 4,5,5 4,5,5까지 4 5 5, 4, 5, 5 4, 올라왔으니까 또 여기 맞고 떨어지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전처럼 크게 윗꼬리 주고 크게 윗꼬리 줬다가 도로 빠지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때 24%나 올랐네요 이번에도 20% 이상 올라갔다가 크게 윗골이 주고 빠지는 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앞에 다사 네트워크스 초록뱀 E&M으로 설명했던 내용 동일합니다 크게 오를 수 있지만 크게 반짝 조심을 해야 된다 웬만하면 본전 생각버리고 튀어줄 때 정리하는 거 생각하자 다음 자익을 상한가 2차전지 쪽으로 신사업 돌리면서 2차전지 호재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월봉 역배로 빠지다가 큰 박스 그리고 박스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 최근 추세를 어, 가파르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단기 입형 놓고 대응하면 되겠죠 1차 5일선 8300원 정도 2차 11선 7500원 7500원은 장대양봉의 시가와 일치하는 자리가 되고 있고 시간의 상한가로 9,900원까지 올라갔고요 9,900원 그러면 주가가 또 올라갔으니까 9,000원을 1차로 5일선, 1 1선을 2차, 3차 지지로 밀려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기존의 지지는 당연히 후순위로 뒷방 지지로 밀려나는 거고요 다음 에이 세미콘, 동전주 감사 보고서, 제출, 적정 뭐 역별로 동일하게 쭉쭉쭉 빠지면서 동전주 신적과 찍었고 여기 이탈했던, 4천원 이탈하고 죽었던 타점 복습하시고요 여기 이탈하고 사망 똑같아요 동전주들 어, 20% 이상 크게 상승 나올 수 있지만 반짝 조심하자 다음 DDMENF 시간의 9% 어, 얘도 동전주인데 감사 보고서 제출 적정 나왔구요 어제도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었죠 아 시간의 상승 종목이었죠 역별로 빠지면서 동전주 천원 이탈하고 천원이 기존의 수평 지지 자리였고 이렇게 이탈하고 어떤 흐름이 나오나 이런 자리들 다 복습하고 대입해서 손절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비비안 얘도 감사보고서 제출 적정 나오면서 바닥에서 반등 쌍방울 그룹주죠. 쌍방울 그룹주들은 대개 다 재무가 안좋은 좀비 기업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가 조작 해가지고 개미들 털어먹고 빼버리는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바닥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단등이 좀 나아졌네요 쌍방울도 한번 볼게요 쌍방울도 어 요런 구간들 자 월봉으로 봅시다 자 요런게 다 개미 털어먹으려고 주가 조작해가지고 개미 꼬시고 대학들은 고점에서 팔고 나가고, 초보 개미분들은 손절도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들고 있는 악순환. 쌍방울 그룹주,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제가 여기서 진짜 경고 많이 드렸습니다 이거. 개미고식이라고. 다음, 미래 나노텍, 전기차 리튬 관련주, 7.4%. 월봉이 역대 끊고, 박스 업그레이드 하면서 추세 쫙 보여줬구요. 추천주였던 셀바스 AI 1봉이랑 동일한 흐름으로 올라가면서 추세 유지가 되고 있고. 1봉은 여기서 반등 나와줬고, 이제 이렇게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쌍봉 이탈도 좀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이렇게 에임이 한번 나오면 그 뒤에는 M으로 빠지는 거 경계해야 되는 자리죠. 시간의 상승으로 3만 30, 300원까지 올라왔고요. 3만 30, 300원 다시 또 여기 전고 돌파 시도하면서 역대 신고가를 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착 실패하면 다시 또 크게 밀리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 이탈하게 된다면 완전히 끝이죠. 지지는 26,000원 그리고 여 24,000원 부분 최종 여기 보면 되겠네요 조금 더 짧게 볼거면 오늘의 종가도 지지가 되고요 다음 에이테크 솔루션 6.9% 삼성전자 인수합병 기대감으로 자율주행 섹터 기존 추천주였죠 여기서도 추천 강력하게 드렸고 요구간에서도 추천을 드렸는데 이때는 좀 역배열로 빠지면서 일시적인 수익만 주면서 밀려 버렸습니다. 요렇게 박스였는데 박스 하단 이탈을 하면서 최근 죽었고 다시 박스 하단을 회복을 했습니다. 요렇게 역배열 끊고 양봉 연속 3개로 회복을 해줬고요 최근에도 역배열 돌파하기 때문에 음, 타점 알려드렸고 큰 역배열도 끊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구간 이렇게 역배열 끊었고요 거래량 터지면서 끊고 4 8 0 위선 안착했다가 밀리고 만원까지 빠지고 반등 요렇게 큰 박스였는데 바로 장대항봉으로 돌파를 해주고 또 시간외로 15,000원 부근까지올라왔습니다 15,000원 부근이 기존의 정고점 저항대네요. 종가상 15,000원 안착이 중요하다. 그 다음 정고점은 또 17,000원 정도 다음 2만원 주요하게 요렇게 저항대 보시면 되고요 최근 파동이 크죠 고점에서 물리면 마이너스 25% 정도 나옵니다 갈수록 파동은 커질 수 있으니까 더 올라가더라도 큰 조종은 경계를 하시고 추세하다는 요거 참고하시고 오늘의 종가 1차 지지 다음 이 위꼬리 여기가 2차 지지 시가가 3차 지지 481선이 4차 지지 그 다음은 요 추세선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작은 추세 이것도 참고하시고 조정이 크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그 조정이 또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큰 파동 생각하면서 가급적 눌림 줄때 매수를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무리하게 추격은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월봉이 역별 돌파 초입자이기 리 때문에 큰 조정, 큰 조정은 경계를 하면서 다음 중앙 뒤에는 감사보고서 제출, 적자 지속 종목이고 동전주 신적 가까이 찍었다가 최근에 크게 올라왔는데 박스 형태로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 이렇게 박스 이탈하고 121선에서 반등 역배열은 이렇게 다음 에코앤드림 CA5% 2차전지고 전구체 매출 성장 본격화 전망에 역대 신고가를 찍어줬습니다. 파동이 크게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8% 큰 조정을 주면서 흔들면서 고점 경신을 했고요. 48,300원까지 올라갔네요. 48,300원. 오늘의 종가. 1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 다음, 시가. 그 다음, 전날의 시가. 중간 지지 대칭으로. 이렇게, 단기 지지 4개 보시면 되겠고. 요큰 조정. 큰 조정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 이수학 4.8%. 어, 전일 시회상승 종목이었죠 오늘도 시회상승 에코 프로비엠에 시제품을 공급한다 예, 역대 신고가 일본 박스 보여주다가 예, 역배가 끊으면서 바로 급등 박스 돌파 안착 한 자리에서 하루 유지해주고 또 바로 급등이 나왔네요 시간의 상승으로 5만원까지 올라갔고요 자 오늘의 종가 그리고 시가 대칭으로 중간가 주요하게 요렇게 3개 지지 보시면 됩니다 다음 강원에너지 4.8% 리튬 관련 주고 상패위기가 있었는데 낮은 확률로 리튬 관련 주기 때문에 크게 회복을 해줬고요 보통 이렇게 상태 위기가 있었던 종목이 거래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는 없어요 진짜 낮은 확률이고 대개는 거래 정지된 다음에 튀었다가 빠지고 이렇게 천천히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는게 일반적입니다 그 뒤로도 쭉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다시 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일봉. 여기서 전고 돌파, 전고 돌파 하면서 추세를 쭉 보여줬고, 시간으로 28,400원까지. 오늘의 종가, 시가, 그리고 상한가 종가. 이렇게 주요하게 3개 지지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쭉쭉 올라간 애들, 무리하게 추격하지 말고, 다른 쪽에 눈을 돌리시는 게 좋고요. 다음 어반 리튬 역시 리튬 관련주 4.7% 월공은 이렇게 옆에 끊고, 옆에 끊고, 박돌파, 박돌파, 옆별 돌파, 정고돌파정고돌파정고돌파 돌파, 위에서 고점 박스 크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121선 부근에서 힘싸움 하다가 상승이 나아졌네요 여기 또 전고점 돌파하고. 역대 신고가 시도하는 자리. 크게는 이렇게 박스. 역시 파동이 크기 때문에 또 밀리게 된다면 박스 하단는 여기까지 빠르게 빠지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스피팜 4% 유럽제약사의 630억원 규모의 원료의약품 공급계약체결 여기 추세 끝나고 이탈하고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자리 이렇게 역배열로 일본은 최근에 1년선 2년선 맞고 떨어졌고요 위트에서 박스 여기 이탈하면 정리하시는게 좋겠고 1차로 여기 회복 중요 다음 정고점 121선과 일치하는 자리 공급 계약이니까 반짝이 무게 두시고 다음 소니드 리튬 관련주 3.5% 월봉은 역별로 크게 빠지다가 역별 끊고 박스 또 이탈하고 신저가 찍은 자리에서 리튬으로 전고 돌파하고 급등이 좀나와줬고요 일봉은 야, 파동이 엄청 큽니다 요렇게 크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 작게는 요렇게 482선인 0 57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시간으로는 5,300원 정도까지 올랐고요 작게 박스 그리고 크게 박스 박스 매매하시면 되는 구간 다음 에코 프로 3.3% 이건 앞에 설명했죠 어, 댓글 참고해가지고 앞에 설명 보시면 됩니다 다음 석경 AT 감사보고서 제출 어, 최근에 크게 올랐던 이유는 차세대 이차전지 전고체전고체 관련해서 크게 올랐네요 역별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전고 돌파 그 다음 또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하고 급등 전고 돌파하면서 역대 신고가 전고체로 크게 올라갔고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고 11선 지키면서 올라가고 있네요 1차 5일선, 2차 11선 3차 15일선 이렇게 추세타면서 올라가는 거는 단기 2편 가까운 거 차례대로 이탈할 때마다 분할 매도하고 지키면 홀딩하면 되는 뭐 단순한 차례입니다 고점에서 박스 유지되고 있고요 다음 TCC 스틸 얘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 주죠 얘도 동일하게 5일선, 11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는데 현재 주가와 5일선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5일선이 1차 지지가 될 수는 없고요 뒷방 지지로 밀려나는 거죠 시간으로 55,300원 이런 경우에는 22,000원 21,000원 2만원 이렇게 1차, 2차, 3차 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만원이랑 5일선이랑 거의 근접한 자리니까 같이 보시고 다음 11선 다음 나노캠텍 감사보고서 제출로 환기종목 해제 상패위기가 있었다가 거래 재개되고 급락 상패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게 아니죠 이렇게 빠지는게 일반적인 흐름이다 강원에너지 때설명드렸고요 동전주 역대 신저가 찍었다가, 그래도, 이제 지옥으로 상패 위까지 갔다가, 잠깐, 한숨을 돌리는 자리. 이것도, 워낙 안 좋은 자리에서, 한기종목 해제라는 호재가 떴기 때문에, 이것도 장중상황가까지는 노려볼 수 있으나, 반짝 주의하시고요. 요런 거는 뭐 가든 말든, 관심을 끄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다음 하이드로 리튬, 리튬 관련주 3% 상승 급등한 후에 고점 박스를 보여줬고요 요 박스 돌파하면서 역대 신고가 캔들 몸통 기준으로 이제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크게 박스 고점에서 박스가 유지되고 있다 3만원이 전 고점이었는데 돌파했다가 밀리고 오늘은 또 안착은 실패했고요 이렇게 크게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죠 121선 지지 받고 반등이 나왔고 역별 끊고 올라갔던 역별 끊고 올라갔던 타점 세번의 타점 복습하시고요 121선 2만원 미래에도 중요한 지지배가 됩니다 2만 5천원 2만 2천원 정도? 그리고 2만원 주요하게세개 지지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 다음 기존 추천주였던 AD칩스가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시간에 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볼게요 자 추천했을 당시에는 동전주지만 흑자 전환 했고 단기 매매니까 괜찮다라고 추천드렸고 목표가는 다 도달을 했습니다 6천 660원 정도까지 2차 목표가 드렸고 요 목표가가 갭매우기 구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돌파를 했고 요 구간에서 추천을 드린거예요 여기 갭이 있기 때문에 갭을 매우면 여기 매수매도세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여기로 드린거고 도달을 했죠 요 도달하는 구간에서 결량매도를 했거나 이제 추세가 꺾이는 구간, 단기 2평 이탈하는 구간에서 어, 하락시 분할 매도 했으면 되는 겁니다. 요 구간이랑 동일하죠. 이렇게 찹찹찹 분할 매도 하면서 전략 매도 하는 거예요. 요 구간도 이렇게 빠질 때 찹찹찹 하면서 전략 매도를 하는 거죠. 박스는 이렇게 있었고 박스 하단 이탈하면서 역배열로 현재는 잡힌 구간이었고요. 이렇게 역별로 잡힌 구간이었고 시간의 하락으로 500원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동전주, 관리종목, 환기종목, 재무 안좋은 종목들 감사보고서 제출 안한 종목들 빠르게 정리를 하라고 계속 경고를 드렸었고 이거는 손실을 볼 수가 없었던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수익구간이 다 나왔고 동전주였기 때문에 여태 들고 있으면 안되는 자리였다.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손절하고 그냥 가감히 손절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위험한 종목을 길게 보유할 필요는 없으니까 손절하고 그 현금으로 또다시 회복을 노려봅시다.